라인홀로 구성된 파스리 골프장이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어, 그렇게 소문이 난 그런 파스리장인데요. 어, 과연 여기는 어떨지 저랑 한번 돌아보실 건데요. 최대 거리가 120m 그리고 최소로 짧은 거리는 4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경사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 적당히 운동이 되는 그런 경사라고 합니다. 어, 여기는 요금이 주중, 주말 동일하게 15,000원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평일에는 1인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플레이를 사람들이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진행을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말, 주중 이렇게 할거 없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지 저랑 한번 돌아보실게요. 네 여기는 전라도 화순에 있는 도구골프랜드 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나인홀로 구성이 되어있고 요금도 싸고 좀 가성비도 괜찮고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객들이 좀 많은 그런 파스리장입니다 자 1번홀 시작할게요 자 1번홀은 95m네요. 코스는 살짝 오르막 코스고, 음, 어웨이가 좁지는 않아요. 좁진 않고, 오르막 경사 그래도 좀 있네. 어, 여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음, 최근에 멧돼지가, 멧돼지가 내려와서, 어, 이렇게 잔디를 좀 파내실 수밖에 없었대요. 이렇게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씻고 다는 거 말고 좀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어, 그걸 좀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 상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아침부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 그린 상태 괜찮네. 1번을 그린 상태에요 경사는 별로 없어보이고요 쏘쏘 그린 쏘쏘 이번을 45미터 자 코스는 내리막 코스예요 어, 티박스가 좀 위에 있어서 내리막 코스고 그린 경사가 살짝 좌에서 이렇게 우로 흐릅니다 좌에서 우로 이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거리는 4 5 m 터한 번을은 6 5 m 티박스는 3번을 티박스입니다. 그리고 그리는 이쪽 오르막 코스네요. 자 4번홀은 4 5 m 터코스 이렇게 내리막이고 거리는 4 5 m 입니다 어, 코스가 전체적으로 다 거리도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경사가 좀 있어서 적당히 운동도 내고 하는 것 같아 잔디 상태는 사실 어, 이렇게 엄청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그냥 지금 뭐 날씨가 추워진 것도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린은 괜찮아요. 제법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벙커샷이네요. 자, 벙커에서 이렇게 그린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벙커에서 하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여길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잔디 뒤쪽이. 6번으로 55미터네요. 응? 코스는 오르막 코스네요. 살짝 오르막이고, 코스가 좀 좁아요. 여기는 좀 좁고, 55미터 살짝 더 쳐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린 넓습니다 좀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하다 자 7번을 120좀 독특하네 티박스가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래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티박스가 또 하나 더 있고 어, 코스는 내리막 경사에 이 앞쪽 작은 해저들을 건너서 이렇게 샷을 하는 것 같아요 7번을 거리는 120m입니다 세어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래도 신중하게 샷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최대 거리는 1 2 0인것 같아 날이 포근한데 또? 이 잠배가 벌써 이렇게 타는데 죽었죠? 그만큼 이제 벌써 시즌이 다가고 겨울이 왔다는 거. 같 그래도 그린은 <웃음> 아직 괜찮은 상태가 돼. 조금 그린이 아쉬운 데가 있는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가성비가 좋고 그래서 좀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8번을, 7번을 그린 또. 탑배드로 맥지우를 모르니 좀 아쉽는데 8번으로 8번호 45m. 자, 코스는 살짝 오르막 경사고요 거리는 45m. 어, 그래도 연습할 공간들이 좀 있어서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나두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매 홀마다 지금 이렇게 이용객들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번홀 그린 상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엣지를 빼고는 괜찮아요. 이제 나콜. 막고 80m, 막고론 80m구요. 음, 티박스 뭐, 이런, 이런 정도? 거의 매홀이 다고 이런 상태에요.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뭐싹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7만 한 정도. 자, 코고는 80m구요. 음, 앞쪽에 이렇게, 음, 이렇게 수렁? 수렁같이, 음, 해저드 처리가 될, 수, 될 만한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따지면 카트킬처럼 처럼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웨이라고 할 공간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림만 보시고 그냥 바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경사는 거의 평지로 보시면 되고 그림 뒤쪽으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리 그 80m만 보시고 그냥 뭐좀 정확하게 샷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여기는 가는 길목이라서 이렇게 헤어웨이라고 할 만한 공간들은 없습니다. 이 길이 끝나야지 이렇게 좀 잔디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만 그냥 보시고 써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다 마막콜 그런 상태 역시 괜찮습니다. 어, 여기는요 돌아보니까 잔디 컨디션 그리고 그림 그리고 코스가 모든 게 그냥 평타인 것 같아요. 엄청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연습을 못할 정도로 되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컨디션 상태고요.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어 얼마 전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좀 입으셨대요. 그래서 잔디가 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그런 걸 감안하면 그래도 가성비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파트리장인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잔디가 좀 많이 죽어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포근한 잔디이고 연습하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도 최대 110m부터 40m까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잘짜 놓으셔서 적당한 운동도 되면서 가족도 저렴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파스잔디니다 여기는 도곡 골프랜드입니다. 리카타 보스턴 백인데요 가성비가 엄청 좋아서 되게 인기 있는 골프 브랜드예요 하얀 색깔에 되게 심플하고 블랙 컬러도 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심플하고 좀 그냥 고급스럽고 일단은 가격이 되게 착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군더더이 없는 디자인? 근데 저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아무것도 안 들었죠. 근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보스턴백 보면 막 모, 모양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음, 뭐라 그래야지 형태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저는 그게 되게 배기 싫었는데 이거는 이, 모양이 되게 딱 각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 리카타.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파스리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